정부 규제와 다주택자, 매물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정체된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 상승이라는 대규모 악재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분간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는 조언까지 나온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신한 하나 우리 A. 친홍협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40에서 6.80%로 전일 대비하다는 0.01%포인트 상단은 0.08%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16일 이후 주담대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OMC에서 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나오면 금리 상승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원리금 추가 상환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올해 1에서 4월 평균 매매가격인 12억 8,582만 원에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최대 한도 9억 원까지는 40% 이후 초과분은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3,716만 원이다. 이때 주담대 금리 하단이 4%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 지출은 209만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5.5%로 오르면 매달 원리금 지출은 248만원 18%, 금리가 7%로 오른다면 291만원으로 39%나 증가한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주담대 금액 중 65.8%인 485조 8천억 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약구합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관망세 증가로 거래량 또한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고준석 제2의 주주자자문 대표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기존에 연끌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유주택을 조금씩 내놓을 수 있고 심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결국에는 시장 물량이 늘어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금리까지 인상되면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한 생활비 감소로 서민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는 사람도 늘게 된다 고 덕분이었다 한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7월에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 기준금리도 대폭 오를 전망이며 주택시장 정체, 경제성장 둔화 등 매수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인상되면 관망세가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그는 매도자 역시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나마 부동산이 가격 방어에 용이하다는 생각에 섣불리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거래량은 부진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고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5월까지 매월 천건대로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월간 거래량이 3500에서 6000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또 강남권 등 대출 없이 집을 산 자산가가 많은 서울 핵심 지역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서민 집주인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먼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추가 인상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라고 말한다. 또 매수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시장을 살피다가 내년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등매물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금리 7%를 받는 사람은 저신용자이며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4% 전후로 대출받고 있다. 면서도 현재까지는 그나마 기존 대출자들이 버티고 있지만 평균 주담대 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고천망했다. 그만큼 앞으로 금리 상승폭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최근 1년 사이에 2%포인트 가까이 주담대 평균 금리가 올랐다. 이 정도 속도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하우스 푸어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와 만기연장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하며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발생 할수 있는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우대책 등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